어, 할렐루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가 청년 같고 청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웃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령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웃음>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불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에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드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을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진 것이 아니라, 오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일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그 있는 모든 일이 들어 나리로다. <웃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느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엔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그 모든 편지에도 그런 일이 관여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즉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세는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 가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웃음> 어, 저는 오늘 그 제림 신앙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저는 이 시즌에 교회가 다시 한번 본질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웃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다시 재 정비하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보는데 첫 번째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재림과 종말, 엔타임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혼돈스럽고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 삶 자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가 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이 종말의, 종말이라고 말하는 이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세컨 커밍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을 정말 말세라고,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 마지막 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 베드로 전후서는요. <웃음> 베드로의 유언서와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격양된 목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쓴 책이 베드로 서신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고 교회가 탄생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눈으로 교회는 부흥하였고 유다와 사무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도들의 헌신과 또한 눈물과 기도와 애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복음을 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물론 그 과정 중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정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예수로 인하여 순교하고 고난받고 인내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주께서 다시 오신다였어요 주께서 다시 오시니까 지금 이거 다 우리 견딜 수 있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눈물 흘리고 애쓰고 고난 먹고 죽는 거 하나님 다 아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서시는 언제 쓰였냐면 AD 55년에서 68년 그 사이에 쓴 책입니다. <웃음> 죄송해요. 요즘 목이 많이 썼더니 목이 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대략 2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자, 성도들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뭐라고요? 주님의 세컨 커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오니까 어허, 이것 봐라. 점점 신앙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자, 그 틈에 누가 나타날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미혹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점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봤던 베드로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보다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아저씨의 말을 더잘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때요? <웃음>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저희 딸이랑 같이 밥을 먹고 또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이제 슬슬 편식이 시작됐어요. 근데 저희 딸이 제가 그 국수를 먹는데 누워야 치킨도 먹어야 되고 야채도 먹어야 돼. 했더니 아니라니까 샥 그러는 거예요. 결탐코 싫대요. 그건 절대로 먹을 수 없대요. 막 눈에 내조를 쏴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보다 조금 큰 누나가 누아야 이거 되게 맛있어 먹어 했더니 야 바로 먹더라고요. 작은 일인데 부모된 자로서 하, 먹는 건 좋은데 속상한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일일에 성도들이 미혹돼서 쓰러지고 있어요. 나태해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한탄하면서 격영된 우조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것을 강력하게 건면하는 책이 오늘 바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된다고요. 왜요? 당시 초대교회, 1세계 교회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웃음>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고 진짜 그때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했고 로마가 세상의 끝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 전파되면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면 아 진짜 예수님이 오시겠구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에도 동일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묻어져 있어요 이때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토인들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이 기기울인 것이 유튜브와 세상에서 말하는,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들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말씀이 무엇을 해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목사님, 어떤 유명한 교회 어떤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더 신민성 있게 보고 따라간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 여러분, 말씀 앞에 직면하셔야 돼요.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린 기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말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내용.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의미를 깨달으시면 아버지의 때가 무엇인지가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 눈으다 넘어질 겁니다. 그래 때더라가 아 그렇구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기준을 아셔야 돼요. 종말이 무엇인지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 재림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절과 이절은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쓴 동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해요 자이 본서신에만 3장에만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중요한 내용을 할 때마다 꼭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어떤 마음이에요 하 진짜 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정말 바로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2절에 뭡니까?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요. 신앙은요, 여러분, 말씀을 되새겨서 기억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허튼 곳에서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말씀을 대면하고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대새기며 되새기며 기억하는 것이에요. 반복해서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이 뭐예요? 누구에게 미혹되었다고 라 했을 때그 마음은 마음과 생각이 빼앗겼다 를 미혹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이 늘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어제 일도 잘 기억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늘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했던 건 뭐예요?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읽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잘될 때도, 못될 때도, 건강할 때도, 건강하지 않을 때도, 형통할 때도, 망할 때도, 풀릴 때도, 안 풀릴 때도 우리가 그 반석 위에서 날마다 깨어 주의 말씀을 반복하여 묵상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어요. 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 뉴스에서 최근에도 뭐 냉내 총기 사건 났죠. 아 중에 셀폰이 불이 났어요. 막빙빙빙빙빙빙 거리더라고요. 봤더니 뭐야? 봤더니 어 우리 동네네. 우리 동네였어요. 하, 문득 제 안에 야 이러다 총 맞는 거 아니야? 작은 생각 하나가 쑥 들어오는데 갑자기 내 안에 걱정이 턱턱되다가아 이러면 안 돼! 이러다가 내가 딴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도 어떤 안 좋은 소식, 뉴스 하나에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겠는데 현실은 세상의 정보들이 더 진리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팅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는 제림 신앙과 종말론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세상에 끝이 있다고 말하면서 성경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게시록 20장에 보면 요 신자든 비신자든 하나님의 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근데그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맞죠? 그런데 그 구절에 너희 행위대로 심판할 거라고 해요.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행위로 살지 않으면 그 심판타 앞에서 혼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공포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선포할게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해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합되어지면 잘못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신앙과 종말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방향성이잖아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근데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주여주여 외쳤던 자들입니다. 주님으로 병도 고쳤던 자들이에요. 이 중에는 목사도 있을 것이고 성교사도 있을 것이고 장로님도 있을 것이고 집사님도 있을 것이고 리더십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난 예수 잘 믿는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모른다고 라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무서우니까 정신 차려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요. 초월적 하나님께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들이 왜 이렇게 미혹되었을까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잘못된 재림과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오늘 3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웃음>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러니까 교회 태동부터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다른것도 교회가 공격받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특별하게 이 재림과 종말론에 대해서 단한 번도 공격을 받지 않은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고요 베드로 서신이 기록되는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재림과 종말론에 대한 미혹되고 망령되고 악한 생각들과 공격들은 늘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일생이나 지금이나 재림에 대한 잘못되고 극단적인 생각 때문에 교회는 늘 혼란스러웠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왜 재림을 부인할까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왜 잊을까요?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삶이, 내 재정이, 내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살길 소망하잖아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거다 깨지고 망가지고 없이 사는 걸 좋아해요. 네, 앞서 말했지만 왜 이런 주장에 재림이 없다는 것에 왜 미혹되고 넘어졌을까요? 한 예수님 오실 것 같았었는데 20년 30년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세상 사람들 자기 정력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데 야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있는 게 맞나? 남들 다 세금 안 내는데 난왜 세금 내고 있나? 남들 다 주위에 놀러가는데 난왜 주위 성수 시키고 있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야, 남들 다 어? 동성애 인정하고 그게 질이라고 얘기하고 좋은 게다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나만 뭐하고 있나? 그러다가 그런가? 하다가 먹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게 헛된 일과 같은 헛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가라는 의심이 찾아오고 그만 미혹된 거예요 죄를 지어도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해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문주의적인 생각, 사람중심적인 생각, 인연과 세상에 끝이 없다고 라 말하는 것 각자의 삶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인간이 영원할 수 있다 우리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라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때로는 그것들과 대립하면서 내 믿음과 내 생각과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꼭 성교제에 가서 순교하는 것만큼 내 믿음을 지킨 것이 순교적 영성이 아니면 지킬 수 없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조금만 밖에 나가도 여러분 세상에서 커뮤니티에서 한번 예수를 이야기해 보세요. 핍박과 조롱과 욕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이 캐나다가 지금.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기억해라. 이땅에 노아의 홍수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이 있지 않느냐. 물론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지만 이제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요? 7절에 지금 우리 이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불의 심판을 받기 위해 대기상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존재 이유가 뭐냐면요. 불의 심판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 보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뭐라든 간에 이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반절이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거예요. 또두 번째,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미혹해왔던 제린 시안과 종말론은 시한부적 종말론이에요. 시한부적 종말론. 시한부적 종말론이 뭐냐면, 몇월, 며칠날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꽤 많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세기부터 늘 있어 왔어요. 1세기부터 늘 있어 왔다고요. 몇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제7의 한식교 1844년에 종말 온다고 했는데, 안 왔죠. 여우와의 주님 1914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세계 1차 대전이에요 여러분 1차 대전 미사일 날아다니고 온 인류가 전쟁받아 있는데 야 이게 고가 마곡의 전쟁이구나 주님 오시겠구나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저같아도들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세상이 망하는구나 불바다 되는구나 그런데 주님 안 왔어요 계속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기회 여기는 과관입니다. 1988년, 1999년, 2012년에 종말 온다고 떠들었어요. 근데안 왔죠. 요즘 또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은혜로우 교회, 피지에다가 유토피아 만들겠다고 하는. 여러분 들으시면 되게 황당하죠. 야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 그러잖아요. 아니 왜 이게 무슨 이론적이고 생각도 안돼왜 넘어가. 근데왜 존재할까요. 아직도 왜 이렇게 존재할까요. 미혹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한문 종문단원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을 건드려서 뭐에 집중하게 만드냐면 재림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지금 오시는데 뭐가 중요해? 직장 그만둬. 가정도 그만둬. 그거다 중요한 거 아니야. 예수님 오시는데 니네 갖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하니? 다 갖고 와. 이 심리 안에는 인생을 한 방에 역전하겠다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도 가끔씩 그런 고백하는데 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신랑 내시 예수님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막 이렇게 설렘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야 인생 뭐 같네. 야 그냥 지긋지긋하다. 차라리 빨리 오세요. 이런 감정에서 하신 말이에요. 저는 후자 쪽이 더 많았어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탈출구로 생각해요. 맞아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눈물과 닦아주시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의 탈출구로 생각하면 우린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장난스러운 시한부적 종말론 때문에 진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의 본질이 흐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꽝스럽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단이든 기존 교회든 그냥 교회로 봐요. 쟤들이 이단이 아니야. 이거 잘 몰라요. 그냥 철치라고 써있으면 그냥 교회라고 본다고요. 쟤들 다 똑같은 거리라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부 종말론이에요 조건부 이게 더 위험해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대요 대표적인 이단이 뭐예요 신천지죠 신천지 14만 4천의 성도가 모이면 예수님 오시고 영생불낭하고 막노를한다는 교리예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신천지가 교리를 바꿨어요 뭐로 바꿨는지 아십니까 이 14만 4천은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의 숫자라는 거예요 자 뭐가 바뀐 거예요 처음엔 성도만 얘기했다 이제는 합한 자라는 조건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참신도가 있고 거짓신도가 있다고 둘이 경쟁을 시켜요 희망고문이죠 누가 참이지 거짓인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면서 이 14만 4천 채워야 된대요 이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수많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조건하면 이거 조건하면 조건하면 헌신과 믿음과 충성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재림에만 집중하는 것.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이렇게 잘못된 음모론과 종말론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냥 대충 예수 믿고 어뭐 예배만 드리고 가지 뭐. 아 무슨 목사님 성경 공부해요? 그냥 알아서 살죠. 이런 분들 여기 안 빠져요. 뭔지 아십니까? 진짜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막 어, 주님 어떻게요? 주님 어떻게요? 막 이런 분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빠져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나름 하나님 음성 듣는다. 나는 내가 성경을 매독했다 이런 사람들이 빠진다고요. 결국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보면 결국 자기 의의가 강하고 자기 욕구에 사로잡히고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러 풀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로 들게요 어, 어, 이건 오늘 아침에 받은 말씀인데 게시록 20장 40절에 보면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얘네들이 그 거짓된 생각들이 맨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게시록 20장 40절에 <웃음>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징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 표를 받으면 안돼 백신을 맞으면 안돼별의볼 생각 다 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코드 처음 나올 때도 뭐 이게 백, 이거 표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어요 핸드폰 처음 나올 때도 이거 악마의 표라고 있겠어요. 형태와 모양만 달랐지 다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돼. 제가 다 놓고 얘기합니다. 5년 10년엔 또 다른 거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계시록 20장 44절 말씀은요 문법적으로도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계시록의 말씀은 요 묵시문화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물론 계시록이 미래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배였고 그들이 우생에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를 받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로 탄다는 라 거예요. 그때 당시 순교자들, 말씀을 증언했던 자들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묵심문학적으로 이걸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특히 음노론들, 미혹되는 사람들을 마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처럼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잘못된 사상들을 주장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무능력하다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었다. 여러분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으면 목사님이 대체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뭐라고 할게요. 기도합시다 하죠. 기도합시다.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답을 요구했는데 목사님은 목사는 저는 기도합시다라고 할게요. 자이 거짓의 선지자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거 봐라. 걔네들 답 없다. 우리가 답이다. 기존 교회들 다 잘못 가리고 키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단들 뿐만이 아니라, 이단이 아닌 것 같은데, 어? 기존 교회인 것 같은데, 비스무리하게, 재림에만 모든 것을 마치고, 직장도 버려다 삶도 포기하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너 지금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모여 살아야지, 니네들이 신앙생활 해야지. 뭐 하는 거야? 극단적으로 예수 믿게 만들고 극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극단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니는 극단적인 삶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을 오늘 8절부터 풉니다 아니 6절부터 풉니다 아니 죄송해요 8절부터 풀어요 베드로도 후서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청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정, 베드로는 아마도 요한 계시록을 읽지 않았겠죠? 않았지만 하나의 나라의 비밀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가 2015년에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종민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이 이 부분을 조금 인용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 갇힌 유한한 존재이고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시간들이 있잖아요. 공간적 제한도 있고 시간적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은 이 공간과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영원하고 초월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영원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오셔서 당신을 개시해 주실 때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가가 여기서 발동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영원한 것을 꿈꾸어요 우리가 말로는 영원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영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고 말해요. 왜요? 시공광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간의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영원한 언약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억해라. 하루가 천년 청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기억해라. 너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 너의 시간은 하나님 지금이 종말이네요. 하나님 지금 막 불구덩이에요. 막 유럽이 불구덩이고 막 러시아와 우쿠라가 전쟁이 나고 하나님 진짜 곧곧 오시겠네요. 난리 부르스가 나니 네 시간과 내네 시간은 달라. 여러분 우리가 24시간이라고 정해놓은 거 어떻게 24시간이냐고 정해놨어요? 뭐가 기준이에요? 태양이잖아요. 태양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 해가지고 해가 뜨니까 하루가 24시간으로 그것을 아는 거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 태양계에 사십니까? 온 우주만물 그럼 하나님에게 24시간 이 시간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해석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참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루를 딱 보냈는데 어머 우리 시간은 천년이 흘렀네 하나님목계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난리쳐요? 2차 대계 세계 되전 때도 1세기 때도 지금이 종말이야 지금이 예수가 오셔 그러니 너희들 다 필요 없고 극단 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 포기하고 살아되지 않겠니? 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향해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달라. 성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고 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이에요.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과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여러분 4단동 1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어요. 언제 오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야 그거 너희들 알 필요 없어. 그 아버지 권한이야. 알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그럼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때입니까?도 되게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10절부터, 10절부터, 선포합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한해큰 소리가 떠나가서 물질이 뜨거운 일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묻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보세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불어요. 이 사실의 비밀들이 너희 안다면, 아버지 때는 아버지만 하신다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는이 사실을 안다라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묻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고함으로 살아라고 해요. 여러분 거룩한 행실이 뭐예요?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거룩한 행실을 어디서 사는 거예요? 나 혼자. 나는 거룩해? 아니요. 내 거룩한 행시를 드러나야 될 공간과 장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터와 이땅 가운데 불신자들에게구별된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땅 쪽으로 우리만 모이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의 믿음만 지키고 이게 아니라고요. 세상 가운데 거룩한 행시가 경건함을 통해서 예수교통에 신부된 삶이 드러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종말을 사랑하는 자의 삶고심인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 어느 때나 이런 공격들은 있었어요. 이런 미혹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별나게 떨지마. 하나님의 시간과 너희의 시간은 달라.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13절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모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다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잘못된 재림 신앙과 종말론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내세적 구원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세적 구원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지금 이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이것을 못 누리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봅니까? 이 나를 사모하는 거야.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모하는 삶. 이것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힘쓰라. 주 앞에서요.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쓸 거예요? 근데 그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원데설 것을 사모하라 뭐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면서 회계적 삶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 예수 중심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어디서 사는 거예요? 함께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들과 이 땅에서 풀어내야 될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네 번째, 15절. 주님의 오래 참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지 않으셨으면 우리 다 망했어요.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의와 너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너희는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도 저 믿을 것 같지 않은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하고다 외계하게 이르길 원한다 근데 우리는 쟤는 구원 받아서 쟤는 안돼 아, 저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하지.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난리부르스를 쳐요. 그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해요. 죄송해요. 하나님 자리를 탐하지 마세요. 구원의 간격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문입니다. 마지막은 16절,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예수를 아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다 정리할까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극성밖에 모여서 니들끼리 살로 이것저것 다 따지고, 음모론 다 따지고, 이런 거살러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미혹되고, 망령되고, 거짓된 종모들은 일세기나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것 같지? 물론 저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임신한 아, 아 여자가 출산인 가까이 오면 몸도 바뀌고, 몸이 반응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봤지만, 여기서 봤어요. 그, 아이를 뵈면, 미리 가리켜요. 출산할 때, 남아도 호흡법이라고 하나요? 효법. 어, 제가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배워요. 그리고 실제가 되면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 그, 아시죠? 막 출산할 때, 막애가 나올 것 같은데, 막 난리 브루스를 피우면, 애가 나와요, 안 나와요? 모르는 거죠 근데 배운대로 배운대로 그렇게 차분하게 사모님 긴장하지 마세요 힝. 근데 그때 빨리 나오라고 나오라고 옆에서 고리거리 고리 소리하면 애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아니죠 차분하게 했던 대로 그렇게 맞이할 때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각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대략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 진짜 주의 날이 가까운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요란 법 없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던 대로 기도, 예배 주님께 구별된 삶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그리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종말론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겨내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단 가면 돼요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안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내어드리고 주여, 주여, 당신에게 내 삶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영원하신 영역이 제한된 내 삶의 공간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능력입니다.